난 최강이다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사냥꾼이냐, 사냥감이냐 네, 이동사포터야 대체 그 캐릭터는 뭐 어디 다냐 왜요? 서포터넘아, 대왕미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른대로 구하지 못할까? 서포신데요. 저, 이거 해봤음.